어, X야. 그거 어. 뭐야, 예전에 구미 살았었잖아. 네. 어, 구미에 혹시 추천해줄 만한 맛집 있어? 구미는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하나밖에 없어? <웃음> 제가 아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 뭔데? 보금 매운탕 하는 데 있거든요. 아, 보금 매운탕? 거기 뒤저에뒤저형 뒤져. 일단 한번 먹어봐요 먹어보면 진짜 형 나한테 절할 수도 있어 근데? 저희가 가는 곳은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그쪽에 살았던 친구가 아주 맛있는 복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고 있어요 아 근데 네. 친구의 입맛을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찾아가볼 곳은 미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대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이구미가 아닌 경북구미를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솔직히 이쪽 동네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맛집을 검색을 해도 뭐 지역적 특색이 부산이나 마산처럼 뚜렷한 음식점을 찾기가 어려워 이곳 현지인들도 좋아하는 맛집이 어디있는지 여기에 살았던 동생한테 물어보니 이곳을 떠나와서도 늘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구미에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비를 뚫고 한번 찾아가보고 있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바로 이곳인데요. 식당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곳이었는데 이 지역에선 꽤나 유명하고 이미 분점도 여러 곳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온 곳은 구미 본점이고요 일단 외관만 봐서는 맛집의 포스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내는 상당히 넓은 구조의 전석 20식 테이블이었고 주방도 반 오픈형 주방으로 위생적인 면에선 깔끔한 느낌을 주기엔 충분했고요 메뉴는 저같이 선택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겐 조금 난해한 메뉴 구성이었는데 다행히 여길 추천해준 동생이 복매운탕과 칠이 딱이 두가지가 대표메뉴라고 알려져서 대표메뉴 두가지와 복튀김도 같이 주문을 해봤습니다 밑반찬은 아주 간소하게열무 물김치와 깍두기, 콩 같은게 나왔고 미나리도 가져다주셨는데 직감적으로 밑반찬은 아닌걸 알수 있었습니다 일단 밑반찬의 맛은 직접 담그신건지 내공깊은 손맛을 느껴볼 수있었고요차잔 짜잔! 얘가 돌아왔다. 회전율이 빠른 대형 식당답게 음식도 빠르게 나왔는데 가스불 대신 인덕션을 가져다 놓으셔서 그런지 빠르게 끓는 탕에 아까 세팅해 놓으신 미나리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이곳이 좀 특이했던 점은 다른 곳에선 이미 조리가 된 상태로 나오는데 여긴 자리에서 요리를 해주시는 느낌이라 좀 색달랐고요. 그리고 사는 상대로 두세요. 먼저 이거 야채부터 건져가지고 오, 오. 특이하다. 뭐 어,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야 진짜 콩나물은 콩나물 들어 드시고 네. 탕은 탕 들어 드시고 아 따로따로 이렇게 탕에 들어간 콩나물과 미나리를 약간 데치듯이 해서 양념장에 버무려 주시는데 제 보고 인생 중 이런 레시피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음. 와오 이거 별미인데? 너무 맛있어 복음말이 음. 맞았어 <웃음> 인정, 인정. 콩나물과 미나리를 탕에 넣어 먹을 땐 풀이 죽어있어 식감을 느끼긴 힘들었지만 약간 식초가 가미된 듯한 매콤새콤한 양념장과 아삭한 식감의 야채가 만나면서 그 조화로움이 입안의 침샘을 자극시켜 입맛돋꾹기 좋더라구요 그리고 맑은 지리탕 역시 시원하면서도 소주 한잔 했으면 딱 속풀리는 그맛 지리는 지리 스타일이었구요 음. 시원하네 들어가 있는 복은 생복으로 시켰는데 이날은 복이 다이어트 기간이었는지 살이 막 푸짐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담백하면서도 쫀득함이 잘 살아있는 복어였고요 소개해준 동생이 지리보다는 매운탕을 강력 추천을 해줬는데 한입 먹자마자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것 같았습니다 어. 아왜 매운탕을 시키라고 했지 알겠다 왜? 매운탕이, 왜? 그 매운탕이 더 맛있네 <웃음> 아니 나는 이거 술도 안 먹었는데 막속이 풀렸지 <웃음> 매운탕은 딱 신라면 정도의 칼칼한 맛과 약간의 신맛과 단맛이 느껴지는 미묘한 맛이었는데 이 맛이 지금도 생각하면 침샘부터 고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누가 흔들리는 건다 살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매운탕에 들어간 복은 다이어트에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완전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다. 매운 복은 처음이지. 어때? 음, 맵게 하니까 좀 특이하다. 지리에만 익숙하다가. 음. 지리는 그냥 지리 같은데 아, 매운탕은 여기도 꼭 한번 먹어야될것 같아요. 최대. 야구 피곤 하나 먹어볼게 네? 이게 지금 숫자거든 과연 맛은? <목소리> 맛있어? 먹지게? <목소리> <목소리> 이게 만 원이라고? 저 응. 되게 싸다 싸게 아, 네. <목소리> 튀김이 처음 나왔을 땐 비주얼상 뭔가 부실해 보였는데 복원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고 고추튀김과 감자튀김이 간간히 섞여있어 일반적으로 비싼 복튀김보다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투박하면서도 부담 없는 느낌의 복튀김이었습니다. 여기 오면 일부러 찾아와서 온다 그런게 맞나 그리고 공깃밥을 빼놓을 뻔했는데 탕과 별도로 공깃밥은 따로 주문을 하셔야 하고요 쌀이 좋은 건지 밥맛이 상당히 좋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위험한 집이었습니다 국밥처럼 맛있 먹어도 그래. <웃음> 맛있어 다 먹었는데 아, 아 미치겠어 어. 끊을 수가 없 큰일 났어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개하는 나올 때 보니까 보거를 닮은 금붕어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식용이 아니니 조심하시고요 공깃밥과 지리 매운탕, 복튀김까지 총 4만원이 나왔네요 아여기 월요일이 휴무가 많다는 점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시간을 네. 이용하신 분들은 네. 주차 1시간은 무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괜찮네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추천 받은 데 만족했어요. 아, 저도 만족했습니다. 어, 진짜 좀 특이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아까 제가 좀못 믿었었는데, 처음에는. <웃음> <웃음> 어, 괜찮았어. 어,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 일단은 지리나 뭐, 탕 같은 경우에는, 탕은 조금 되게 특이했고, 지리는 어, 디에서나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기는 했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네. 고기 뼈다기만 너무 있는 음. 맛은 있었어. 네, 맛은 진짜 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를 뚫고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다는 구미의 유명한 복집을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입맛이 다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걸 보면 대중적 입맛을 사로잡은 식당이라 지역적 특색이 강한 로컬 음식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도전해보실 수 있는 메뉴였고요 식당이 구미역 근처이기 때문에 구미의 여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괜찮은 한끼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촬영은 8월에 했지만 지금 날씨에 더 생각나는 음식이라 여러분께 소개 올려봤고요 다음 주에도 맛있는 소식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